이제 수술하러 가시죠? 네, 저는 관계자니까요. 네, 아까 뭐라고 하셨죠?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? 지금요? 네. 잠시만요. 네. 두세 달은 무조건 안 피는 걸로 약속. 네, 수술하고는 안 피는데. 네. 안녕하세요, 풀티비 시청자 여러분. 트랜스젠더 유튜버 쌀이 없어요입니다. 이번에 제가 눈이랑 코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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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아스팔트에 갈린부가 아었 진구가 아니고 왜니저님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제가 드디어 내첫 성형수술을 하러 가게 됩니다 내일 너무 긴장이 됩니다 진짜 제가 주사공포증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?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이뻐질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좀 팍팍 주셔서 제가 기대를 안고 갑니다 내일 파이팅하고 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임정이예요 제가 성형한지 이제 한달차 됐는데요 눈 보여드릴게요 저 성형수술 해주신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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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디사부터 광대까지. 이렇게.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두달 차에 다시 만나요. 안녕! 얼굴로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뭐. 다시 SNS 활동을 하는 거겠죠? 네, 포토샵이나 이런 거 없고 네 포토샵 네, 포토샵. 네, 그렇죠 네, 네, 네,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포토샵을 독학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프리랜서 줌프로에 있어요 포토샵을? 네 와, 그럼... <웃음> 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매일 드디어 인생 첫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음... 내일 하게 될 부위는 안검화수, 앞트임, 지방 재배치, 여기 콧불 축소, 그리고 비주 올리는 거, 그리고 콧대, 그리고 지방 이식을 하게 될 건데요. 이마, 볼, 턱, 팔자주름까지 지방 이식을 하게 될것 같아요. 원장 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막 엄청 긴장되고 떨리는 것도 잘 해주시고, 이렇게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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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.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안녕! 안녕하세요. 수연이에요. 풀페이스 지방 이식이랑 눈, 코 성형수술한 지 부목되고 벌써 6주가 하려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